안녕하십니까 김스 i t 입니다 모스 2016 엑셀 이스퍼트 시험 문제를 연이어서 계속 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채우기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동채우기의 출제 포인트는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자동채우기와 자동채우기 후 옵션을 설정하는 문제가 모스 자격증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 속에 다음과 같은 키워드가 언급이 되면 즉 자동채우기 또는 자동채우기 옵션을 지정해라 자 이런 식의 키워드가 문제 속에 언급이 되어 있으면 자동채우기 관련된 문제구나 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채우기란 셀에 데이터를 입력한 후에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여 끌어 놓을 때 데이터가 복사되거나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 또는 증감되는 것을 자동 채우기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q 열사행에다가 아 여기다 할까요 q 열7행에다가 숫자 1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 하단에 보시면 자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점이 하나 보이시죠 자이 점에다가 마우스를 드래그합니다 그러면 자 마우스 포인트가 바뀌죠 그 상태에서 마우스를 누릅니다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원하는 셀까지 쭉 내립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놓게 되시면 자 숫자 1값이 그대로 복사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것이 바로 자동 채우기고요 자동 채우기를 하고 난 뒤에는 오른쪽 하단에 자 여기 보시면 자 자동 채우기 옵션이라고 하는 셀렉트 박스가 나타나죠. 자동 채우기 옵션을 클릭하시게 되면 셀 복사, 연속 데이터 채우기, 서식만 채우기, 서식 없이 채우기, 빠른 채우기 자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자 현재는 셀 복사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q 열 7행에 입력한 1값이 그대로 복사가 된 겁니다.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1부터 10까지 자동으로 증가가 됐죠. 서식만 채우기, 서식 없이 채우기, 빠른 채우기 등등의 옵션을 가지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이 바로 자동 채우기의 모스 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를 자동으로 채워라. 자 우리가 엑셀에다가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가 문자열과 숫자열이 있죠 또는 문자와 숫자가 혼합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자를 자동 채우기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문자 데이터를 입력한 후에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면 셀에 동일한 문자 데이터가 채워집니다 그대로 복사가 된다는 얘기죠 자 Q 열7행에다가 컴퓨터라고 입력해 볼게요 컴퓨터라고 입력하고 자동채우기 옵션으로 쭉 내리시게 되면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문자의 경우 자동채우기는 그대로 복사가 되는게 가장 기본적이고 자동채우기 옵션을 클릭하시게 되면 셀 복사, 서식만 채우기 서식 없이 채우기, 빠른 채우기 네가지 옵션이 있는거 확인이 됩니다 만약에 사용자 지정목록에 있는 문자의 경우에는 자동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했을 경우에 사용자 지정목록에 있는 데이터 순서대로 하나씩 값이 늘어난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월요일 해보겠습니다. 월요일 입력하시고 자동채우기 옵션으로 드래그해서 놓게 되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자 하나씩 증가되는 거 보이시죠? 즉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현재 엑셀의 사용자 지정 목록에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있기 때문에 하나씩 증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용자 지정 목록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옵션의 고급의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는 곳이 있죠. 한번 가볼까요? 자상단의 파일 탭을 클릭합니다. 옵션에 들어갑니다 자 엑셀 옵션 대화 상자고요자 왼쪽 범주에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고급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스크롤바를 내리시게 되면 어디 있나요 자, 쭉 내리시게 되면 일반이라고 하는 영역에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고 지금 버튼이 있고 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 지정 목록이 그대로 나오죠 그쵸? 월, 화, 수, 목, 금, 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일 요 순서대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목록 항목에다가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증가하고 싶은 내용들을 입력하시고 추가 버튼 누르시게 되면 왼쪽 사용자 지정 목록에 추가가 됩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에 추가가 된 후에 자동 채우기로 드래그하게 되면 그 문자도 자동으로 증가가 되겠죠.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이 사용자 지정 목록의 경우에도 자, 다시 한번 자 월요일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동 채우기로 드래그 하게 되면 이번에는 증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문자가 복사가 되죠 자,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숫자의 경우에는 자동 채우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숫자 데이터를 입력한 후에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면 셀에 동일한 숫자 데이터가 채워집니다 자, 숫자가 그대로 복사가 된다는 얘기고 반면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숫자 값이 일씩 증가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숫자 1을 입력하시고, 아무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 채우기로 마우스를 드래그 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복사가 되잖아요. 자, 이번에는 숫자 1을 입력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동 채우기로 드래그 하시게 되면 예, 숫자가 증가되는 거 보이시죠? 숫자가 있는 개 셀을 범위 지정한 후에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하면 두 수의 차이만큼 증감된다. 자, 1과 3을 입력했습니다. 1과 3이두 개의 셀을 선택하시고 나서 자동채우기로 드래그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1과 3 증감 숫자만큼 1과 3 차이만큼 그대로 증가되는 것을 보이실 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있는 두 개의 셀을 범위 지정한 후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면 두 수가 복사되어 반복적으로 채워진다. 자, 1과 3을 입력하시고 두 개의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자동 채우기로 쭉 드래그하시게 되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자동 채우기 드래그하시게 되면 그대로 복사되는 거 확인되십니다. 문자와 숫자가 조합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1 월. 1자는 숫자고 월은 문자입니다. 자, 이것을 드래그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숫자는 증가가 되고 문자는 그대로 복사되는 거 확인되시죠? 문자와 숫자가 조합된 데이터를 입력한 후에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여 놓으면 문자는 그대로 복사가 되고요. 숫자값은 일씩 증가하여 채워지게 됩니다. 반면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동채우기 핸들을 들어가게 되면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자동채우기 이자 핸들 자, 많은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예를 들어서 100명 학생의 성적을 계산한다 그러면 1번부터 100명의 학생까지 데이터가 있겠죠 그럴 경우 뭐 번호라든지 그런 것들은 자동채우기 핸들을 이용하시게 되면 좀더 빨리 빨리 작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편한 기능이죠. 자동채우기 옵션에는 자,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첫번째 셀 복사 셀 복사는 선택한 셀의 값과 서식을 복사하게 됩니다. 즉 데이터와 데이터와 그 셀에 적용된 서식까지 복사를 하게 됩니다. 글자가 볼드체이거나 글자가 이텔릭체거나 그 특정 셀에 셀 스타일이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러한 서식까지 복사가 됩니다. 이 옵션이 기본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시게 되면 숫자의 경우에는 연속 데이터 채우기 옵션이 적용됩니다. 자 연속 데이터 채우기 선택한 범위 내 숫자의 값이 증가 그리고 서식도 함께 적용이 됩니다 연속 데이터 채우기 1부터 10까지 숫자 값이 계속 증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원본 셀의 서식도 함께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서식만 채워라 셀의 값 셀의 데이터 값은 복사하지 않고 그 셀에 적용되어 있는 서식만 복사하는 옵션입니다. 서식 없이 채우라 자, 셀의 값, 데이터 값은 복사를 하지만 서식은 복사하지 않는 옵션입니다. 자, 그리고 엑셀 2013 버전부터 새롭게 추가된 기능으로 빠른 채우기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일정한 규칙에 맞게 셀 값을 잘라서 텍스트를 나눌 수도 있고요. 자, 형식을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빠른 채우기입니다. 자, 엑셀을 사용하시면서 자동 채우기 기능은 필수 기능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동 채우기가 모스 자격증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자, 예제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시험성적 워크시트에서 A열 6행 셀, A열 24행 셀까지 4월로 채워라. 셀 서식은 변경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제 2번도 있습니다. 자, 이 예제 1번과 예제 2번이 시험성적이라고 하는 워크시트에서 다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성적이라고 하는 워크시트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시험 성적 이라고 하는 워크시트 고요그 시트 안에 컴퓨터와 데이터 활용 이라고 하는 지금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겁니다 뭐 수강달 요일 시간 성명 수강료 자 위에 자열 제목 부분에 자, 자동 필터가 지금 적용 적용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자두개 행식 두개 행식 셀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예제 1번을 같이 풀어보시게 되면 예제 1번 시험성적 워크시트에서 a 열6행 셀에서부터 a 열2 4행 셀까지 3월이라고 하는 데이터로 채우세요. 그리고 셀 서식은 변경하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A열 5행에 3월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3월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3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A열 6행에서부터 A열 24행까지 3월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채우고요. 반면에 셀 서식은 변경하지 말래요. 현재 A열 5행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자동 채우기 옵션으로 쭉 내리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 증가가 돼요. 즉, 숫자와 문자가 혼합되어 있는 데이터의 경우 자동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하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숫자는 증가하고 문자는 복사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A열 5행에 있는 자, 빗금 쳐져 있는 자, 이 서식까지 그대로 복사가 된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옵션 을 한번 바꿔볼까요? 옵션을 자, 셀 복사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3월로 복사가 됩니다. 그러나 셀 서식까지 같이 복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셀 복사도 아니고 연속 데이터 채우기 했더니 자, 숫자는 증가됐, 숫자는 증가가 됐고 셀 서식까지 바, 아, 같이 복사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서식만 채워볼까요? 자 3월 데이터는 복사가 되지 않고 A열 5행에 있는 서식만 복사가 됐어요. 이것도 아닌 것 같죠? 자 그렇다면 서식 없이 채워라. 서식 없이 채웠는데 즉 서식은 복사가 되지 않았는데 데이터는 숫자는 증가가, 증가가 되고 문자는 그대로 복사된 거 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는 우리 문제는 4월로 채우라고 했는데 숫자가 증가됐기 때문에 이 옵션도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자월 단위 채우기인가요? 이것도 아닌 것 같네요. 맞죠? 자 그럼 마지막 뭐가 남았습니까? 빠른 채우기가 남았습니다. 예, 네.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모든 데이터가 4월로 채워지고 서식은 네, 그대로 복사되지 않고 원래 있는 서식에다가 3월이라고 하는 데이터만 채워진 겁니다. 그래서 예제 1번의 경우에는 A열 5행 셀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3월을 선택하시고 자동 채우기 핸들로 A열 24행까지 드래그했고 옵션을 빠른 채우기로 설정을 하시게 될. 설정을 하시게 되면 데이터는 그대로 복사가 되고 서식은 변경하지 않는 해결 방안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예제 1번 지금까지 풀이였습니다 빠른 채우기 옵션으로 설정을 하셔야 예제 1번의 문제가 풀이 되는 거 확인되셨습니다. 예제 2번 입니다. 엑셀에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 옵션을 사용하여 연속 데이터 채우기 옵션을 사용, 사용해라. 자, 이것이 바로 자동 채우기고요. 비열 5행부터 비열 24행까지 자, 이 영역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채워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있는데 주말은 입력되지 않도록 하래요. 비열 5행은 자 여기고요. 현재 월요일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고 비열 24행까지는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채워라. 자 비열 5행을 선택하시고 마우스로 자동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하시게 되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자, 자동 증가 되시는 거 보이시죠? 자동 증가 됐으면서 서시까지 같이 복사가 됐습니다 문제하고 좀 다르잖아요 우리 문제는 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입력하고 주말은 입력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옵션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셀 복사도 아니겠죠 셀 복사는 b 열5행의 값이 그대로 복사되는 거고 연속 데이터 채우기 했더니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자동채우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 서식만 채워라. 데이터는 복사되지 않고 서식만 채워지는 경우. 네 번째, 서식 없이 채워라. 서식 없이 채웠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주말, 토요일, 일요일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도 아니겠죠. 일 단위로 채워라.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평일 단위 채워라 평일 단위 채워라 그랬더니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예, 토요일과 일일 요즉 주말은 입력되지 않았고 자 주중에 데이터만 증가된 거 보이십니다 빠른 채우기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돼요 데이터는 그대로 복사가 되고 서식은 복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제 2번의 프리는 예제 2번의 프리는 다시 한번 비열 우행을 선택하시고 자동 채우기 핸들로 비열 24행까지 드래그하고 나서 하고 나서 자동 채우기 옵션에서 평일 단위 채우기 옵션을 선택하시 선택하시게 되면. 주말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데이터가 증가된 거 보이십니다. 자 문제 속에 문제 속에 셀 서식은 변경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셀 서식과는 관계가 없는 자, 문제가 바로 예제 2번이죠. 그래서 예제 2번은 지금 하신 것처럼 지금 드래그해서 옵션에서 평일 단위 채우기 선택하시게 되면 예제 2번의 프리 과정은 이것이 맞겠습니다. 자동채우기 옵션, 실무에서 현업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고 모스 시험에서도 반드시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자, 여러분들 꼭 습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